What d y okay. <웃음> 아니, 뭐, 산에서 굴렀어요? 아니님, 산에서 지금 굴렀냐고요? 에? 산에서 굴렀냐고요, 아니님? 산에서 굴렀어. 야, 일단 추, 추우니까, 아,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아니님, 어? 이쪽으로 이쪽으 우회전.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 그리 기억 속에 그래 그려야 현진 영국 뒤 영국 잠깐만 어, 자 네. 소원아 둘이 뛰어서러뛰어서러 응, 한번 그렇지 내가 <웃음> <웃음> <웃음>